첫날 아침 조식입니다 아, 셋째 날이구나 아니, 아, 셋째 날이죠 두 번째 조식이에요 배고파 미키비치 앞에서 보는 저기 레이디스 부다 입니다 껌땀 맛집에 왔습니다 네. 껌땀 맛집에 왔어요 타낭 성당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만 더 내려오면 있는데 일단 여기를 오면은 네, 이렇게 옥수수 국 같은 걸 하나 주고 뭐이거뭐 뭐 소스죠 밥에다 비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좀 잠깐 살펴보면 네, 저기 있죠 어, 제일 많이 먹는 게 7번인데 뭐 소고기, 아, 돼지고기, 숯불구이, 계란후라이 그 다음에 뭐 설탕, 식초에 절인 야채 그 다음에 두부하고 고기찜 뭐이 정도 들어가서 5만동 우리가 떠나 2,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의 이제 심플 버전인 3번 그죠? 그릴폭차 밴파이렉 그러니까 아, 돼지고기 그 숯불구이하고 계란후라이 하나 올라가나 봐요 3번 3만동 나와있고 뭐 베트남 사람들은 뭐 6번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닭다리 하나에다가 밥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죠? 네.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네, 데이타가 음식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디어 이제 음, 주문한 꼼담이 나왔는데 아, 여기는 고기 사이즈가 좀 작네. 자, 요게 이제 숯불 고기고요. 계란 후라이, 그 다음에 짜조 스프링 롤, 그 다음에 요거 야채 식초하고 설탕 절인 거, 그 다음에 이거는 베트남 소세지 그리고 이거 이거가 계란하고 그 고기 가른 고기하고 해서 뭐, 뭐 야채 같은 거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할게요. 요게 한 개요. 이게 한 얼마 전에 네, 5만 동이니까 2,500원 정도고. 그다음에 우리 꾸효가 시킨 거는 밥에다가 치킨이. 아까 전에 그 메뉴판에 6번 가격은 똑같아요. 5만 동 5만 동이에요. 애들은 치킨 좋아해. 뭐요떡먹만떡먹만 <웃음> 떡볶음아 맛있다라는 뜻인가봐요. 네, 아무튼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하고 고기하고, 그 가른고기 찜이 너무 맛있어서, 이거 좀더 주문해도 되냐고 그랬더니, 이렇게 갖다 줬어요. 네 조각에,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, 그러니 500원, 만동. 그니까, 이거 맛있거든요? 음, 이거 더 드신 시고싶 분들은, 요거 더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. 베트남만 몰라도 번역 어플 있으니까, 그걸로 주문하면 될것 같아요. 음, 맛있게 생겼다. 옆 테이블에서 생선을 시켜서 먹길래 영어도 먹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h 20, l 0 20, 20, 20, 피0이0 생선 한마리에 천원이래요 이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이0 20, 20, 2이 아, 지금 방금 먹었는데요. 그, 쌀, 밥은 맛이 없네. 아, 다른 거다 괜찮았는데. 그래서,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,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껌땀이죠. 네, 껌땀. 뭐냐면, 네, 여기 아래에 있네요. 요거 여기 만드는 거좀 보면은,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인데, 아, 한국에도 왔다 갔다 왔다고 했다고 해서, 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여기 뭐 치킨하고 뭐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네, 주인 아저씨에요 한국에도 왔다갔대요 그 다음에 아줌마는 여기서 요렇게 네 계란후라이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집이 5만동이면은 뭐 그냥 적절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맛있고 치킨 짜조 뭐 야채, 뭐 숯불고기네 숯불고기는 여기에서 짓나봐요 여기서 굽나봐요 닝팡 운이라는 학교인가봐요 이름이 와 피우나? 오케이? 오케이 와 베트남 <목소리> 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한항역에서한 한, 4,500미터 떨어진데또 꾸이호가 또 특이한 또 베트남식 음 먹여준다고 데리고 온데 가요 길거리 음식점인데 이거예요 반깐 어, 반깐이에요 이거 무슨 보니까는 어, 빵반죽 계란에다가 저 뭐야 새우야? 아무튼 뭐 이상한거 뭐 올려놓은 것,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아줌마가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어 아.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. 여기는 뭐 국수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요 자또찍으려니까 아줌마가 도노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찝찝한데 자 아무튼 또뭐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어보도록 하죠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꾸요 이제 나 놀리면서 장난도 네. 치고 있어. 스탠 네. 네. 주문한 음식 이게 반깐이에요반깐인데 지금 꾸요가 왜 우리 반새우는 많이 알잖아요 그거의 스몰 버전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시면은 뭐 메추리알 올라가 있고 그저 튀김 반죽에 뭐 새우도 올라가 있고 이거 뭐 야채랑 같이 섞어서. 이 안쪽에는 이렇게 파파야 샐러드 같은 샐러드인지 파파야 자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소스에다가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꾸요 잘 먹네 그리고 여기가 나름 알려진 맛집인가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서 싸가기도 해요 음. 음, 근데 저 아줌마 왜 못찍게 하는 거야? 기름을 한며칠지 쓰는 건가? 네. 그래서 요거 네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요가 이제 먹는거 알려줄거예요 저기다가 저 파파야 샐러드 같은거를 네, 야채 같은거 좀 올려서 그 다음에 저거를 한번에 같이 들어가지고 수수에다가 살짝 적셔서요 그러고 먹으면 돼요 음 먹으면 되고 지금 이 한접시에는 대충 한요 스몰사이즈 스몰 반세요죠 스몰 여기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맛있거든요. 이거 각 식당마다 이게 바나나잎에다 싸서, 음, 근데 이제 저희가 바나나잎 다 벗겨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여섯 개, 이거 세 개, 새우 세 개, 이거 뭐야, 매치를 세개 들어가 있는 건데, 이게 이렇게 한 접시 해가지고, 1 5 0 0 0 동이래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, 750원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그 뭐, 다낭 다운타운 내 식당에 가서, 막 오만 동 주고 먹어도 막, 어, 이거 싸다, 뭐 이렇게 먹는 건데, 사실 여기 현지 애들은 기본적인 그냥 식 식스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는데고요. 아. 네임 네임 네임 반반 아. 반간 반간. 아. 반간 아 이거는 이름이 반간이래 반간 방간. 아 이게 반간이래 여러분 반간네 요거예요 새우하고 메추리알 있는 거. 어. 너무 맛있어서 전화 하나 더 시켰어. 저는 새우로만 6개 시켰어요. 이렇게 아까 그 맛있는 그 새우 빈칸 먹다가 입속에 혀 안쪽에 그 새우 다리가 하나 들어가서 아, 치과에 왔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거든요. 네 선생님이 치료를 못 해준대요. 지금 아, 오케이, 땡큐 베리 머치 싱크 한 오케이. Yeah. b e n 안녕하세요.